안녕하세요 LHTV의 김민환 건축사입니다 사람의 살다 보면 특히 나이가 많아지다 보면 별의별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우울하고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얼마전 아, 먼 세상으로 떠나간 친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그 죽은 친구가 자기 전화로 자기가 죽었다는 문자를 보내 온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는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오후 9시 49분에 온 문자 내용은 다음과 같았는데 자 이것입니다 9시 49분에 000아우님이소천 하셨습니다. 0 0대 병원 장례식장이고 발인 25일입니다. 기도 부탁드려요 그런데 사실 이, 이 문자를 저는 이 시간에 본게 아니라 아, 그 전날에 보낸 거를 그 다음날 이 문자를 확인하고 아,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죠 아, 이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날 11시 반쯤에야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큰일 당하셨군요 지금 여행 중이라 종료할 수 없어 안타깝네요 상과 명복을 읽으면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뭐 정중하게 다른 데는 반발로 했지만, 이때는 좀 정중하게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때 제가 사정이 있어서 찾아보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더욱이 이 친구는 춘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낸 것이죠. 사실 60을 넘긴 우리들이니, 친구 나이를 생각할 때 아마도 그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거의 아마 백세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흔히 뭐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호상이려니 가볍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날 낮 11시경에 보낸 문자에 대해서 그날 저녁 7시 50분에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저에게 죄송합니다 아들인데 누구누구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8시 8인는 무슨무슨 미혼입니다 이 문자를 보고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문자는, 이 문자는 제 친구의 아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낸 것이죠 그래 결과적으로는 바로 내 친구가 죽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황해서 여기저기 친구들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친구들도 모두 저와 같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전화를 주거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이렇게 제가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돌아가셨다는 거요 아들이면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전화가 안되니까 그래 이 전화는 저는 처음에 받았을 때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보낸 줄 알고 이 전화로 다시 전화를 한 것인데 이 친구가 죽었으니까 제가 전화를 한 것이 받을,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때 상황을 깨닫고 이 아들에게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은 경황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제가 그날 밤 12시까지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채 멍하니 앉아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 우리들도 나이가 벌써 60이 넘었으니까 떠 나이, 나이가 됐지 사실 뭐 먼저 간 친구들의 부음 소식을 가끔씩 듣는 처지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얘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춘천 친구가 그날 낮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고 그날 저녁 운명을 한 것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 아들이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아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아버지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아버지의 핸드폰으로 바로 이 문자를 보낸 것이었던 것입니다. 참 그래서 한참 후에 생각해보니까 참 씁쓸합니다. 아, 바로 내가 죽으면 바로 이런 식으로 나의 죽음을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알리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핸드폰으로 그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바로 그런 식으로 보내는 것이겠지요. 참 세상은 참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전화번호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의 것을 가족들이 알리가 없으니까 바로 그 전화의 번호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해서 그 전화번호 그 전화를 이용해서 보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그 친구의 전화번호로 그 친구의 이름으로 온문자니까 아니 뭐 죽은 사람이 문자를 보냈으리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참마 본인이 내가 죽었다라는 문자를 보내리라고 생각이나 하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 것은 당연한 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참... 이런 것을 좋다고 생각해야 할지 아니면 참 씁쓸한 생각이 들던데 하에서는 그런 혼란을 겪다 보니까 정작 그 친구에게 이별의 인사를 하지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장례식이 다 끝난 후였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참 친구가 먼 나라로 갔다는 자체만으로도 허탈하고 마음을 잡기 어려웠는데 이런 혼란을 겪으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스럽게도 그 춘천 친구와 먼저 간 친구들 생각이 간절해지는군요. 사실 우리들은 이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주 젊은 나이에 열사의 나라라고 하는 그 사우디, 그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뭐 무슨 뭐 건설역군이니 뭐 나라를 위해서 뭐그 나라를 갔다고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심지어 같이 일하는 외국인들이 우리들을 보고 애니멀이라고 했습니다. 야 동물이 아니냐는 비아냥거림이었죠. 어떻게 동물이 아니고서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떻게 마누라와 어린 자식들을 두고 너 혼자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은 온 가족이 와서 같이 있으면서 근무를 하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일한 사람들은 없었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만약 자기네 나라 같았더라면 망아들이 벌써 우리들을 쫓겨냈을 거라고 벌써 끝났을 거라며 놀래드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이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바로 이 사우디로 근무를 나온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죠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마 조미미라고 하는 가수가 이 노래의 제목이 아마 가슴 아프게라는 뭐 그런 것인 이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노래로 자신들의 처량한 신세를 탓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님을 봐야지 뽕을 딴다는데 도대체 마누라와 토킹을 해야지 애기가 생기든지 사랑을 할 텐지 할 텐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사랑은 고사하고 자식도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웃음> 이 얼마나 정말로 이참 처량한 신세였고 참 생각하면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마누라는 있는데, 마누라를 두고 저길 왔으니까 마누라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 <웃음> 그러니 래저 바다가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웃음> 게다가 그 당시 우리들은 이런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는 것처럼 낮에만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은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과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현장에서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했고 또 밤에는 숙소에서 같이 지내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4시간을 같이 지내며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렇게 지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어, 친하고 얼마나 가까이 지냈겠습니까? 그때 우리들은 마치 군대 다시 온것 같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군대 정할 만큼이나 긴 세월을 동고동락했던 것이죠. 그때 그러니까 그 당시 그 호래비들만 있는 우리들이 숙소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고향 생각을 하고 마누라와 어린아이들 생각에 빠져 살았습니다. 누구나 할것 없이 침대 머리에 마누라, 어린아기들 사진을 붙여놓고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고 심지어는 아기들의 노름소리와 울음소리를 녹음테이프로 듣곤 했습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은 말할 것도 없고 디지털 사진도 동영상도 없으니까 집에서 아내가 아이들이 노는 소리를 녹음해서 보내는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모두 고향과 가족들을 생각하며 그 힘든 세월을 같이 보낸 친구들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가족들이 그립고 아이들이 보고 싶으면 그 아기들이 노는 소리며 울음소리마저 반가워서 이어폰을 끼고 그 소리를 들으며 기뻐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일들이었습니다. 그당시 생각해보면 그런 친구들이었기에 우리들은 정말 가까이 지냈습니다. 정말 그런데 언제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지 그때의 어린 아이들은 심지어 저 바다 때문에 마누라를 못 만나서 아기를 가질 수 없다던 그 친구들도 휴가 때 어느새 어떻게 그 아기들을 만들었는지 모두들 다그놈들의 그, 자라서 그 아이들이 자, 시집을 가고 장가들 다 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은 그 결혼식 마다 찾아가서 소주 한 잔씩 마시면서 모두들 그때를 회상해곤 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춘천에 사는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자기 핸드폰으로 그 소식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웃음> 더욱이 춘천 친구와는 이런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 사우디에서 같이 근무했던 그또 다른 한 친구 그 친구는 정말 절친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이 친구는 무슨 암이 걸려가지고 그때 얼마 후면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것이었죠.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것인데 죽을 날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들이 그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가까이 했는지 모릅니다. 비록 같이 술을 같이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친구를 데리고 가까운 산사도, 가까운 절에도 같이 가보고 따스한 봄날에는 운동을 시켜보겠다고 아지랑이 피는 이 시골길을 같이 우리가 걷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또그춘천 친구는 얼마나 잘해줬는지 모릅니다. 건강해지려면 운동을 해야 한다느니 또는 뭐 이런 것을 먹어야 된다느니 참 생각해보면 자신도 얼마지 않아서 이 세상을 등진이 신세가 될 사람이 그 친구가 안타까워서 별의별 걱정을 다 해준 것이죠. 참 한심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도 자신의 암달도 모르는 주제에 다른 친구를 그리 걱정을 해주고 하여간 그 춘천 친구 그 아픈 친구를 위해서 참 잘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예정된 날 그러니까 암에 걸린 친구의 예정된 날은 어김없이 찾아오더구먼요 그리고 그렇게 그 가버린 친구의 장례식장에 우리 친구들은 모두들 모여서 그 친구를 애도하고 가족들을 위로했으며, 우리들은 또그 사우디라는 곳을 또 그때 우리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죽은 친구 영정 앞에서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그 춘천 친구와 저는 이 친구가 죄로 변해버리는 화장장까지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참 그, 저도 참 못났지만, 이 춘천 친구도 정말 못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일찍 화장장에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밤에 자기가 타고 온승용차에서그 밤을 보냈더라고요 서울에 버젓이 의사가 된 아들이 살고 있는데도 그 아들네 집에서 잔다고 하던데 나한테는 근데 그 밤에 그 친구는 아들네 집에 가지도 않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도 그렇고 그 며느리도 뭐 싸가지가 없다든가 하여튼 뭐 남의 얘기인지 제가 그것까지 얘기할 것은 아니지요 아니 그러면 어디 호텔을 가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여관에 가서 자야 할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이 친구는 얼마나 부자인지 모릅니다 물려받은 재산도 엄청나고 참 그런데 그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인지 얼마나 못났습니까 이게 그 아들네 집도 못 가고 그 바로 자기가 다 건사한 아들들인데 호텔도 못 가서 그냥 그 추운 날그차 안에서 그긴 밤을 지르다가 그렇게 일른 아침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떠나는 화장장으로 나와서 그 친구를 보내면서 정말 그날 우리들은 가슴속으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들은 이런 노래를 생각했지요. 차마 제가 이 노래는 부르지는 못하겠는데 서편의 달이 호수가에 질 때에 저 건너산에 둥이 트느라 사랑빛이 감도는 빛난 눈동자에로 당마만 어린 빛으로 편히 가시오 친구 내 친구 나이 이별할 거라 친구 내 친구 그날 정말 얼마나 그 친구를 위해서 저희도 슬퍼했던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저 간 친구를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더니 아니 어떻게 그렇게 소식도 없이 그 준천 친구는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가면서 자기 전화로 그런 문자를 친구들에게 보내다니 참 오늘 이상스럽게 그 친구들이 간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도 이게 무슨 일인지 그 친구들이 많이 생각나는군요 그렇다 보니 오늘 제가 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참그렇 생각하니까 참 주책이 없는, <웃음> 없는 사람이 됐네요 제가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유튜버라는 것이 참 좋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이 허탈한 마음도 이야기하고 또 싶고 누군가에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은 누군가에게 아니 어딘가에 이런 이야기 아니 이보다도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하, 하여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런 얘기를 그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그 누가 이런 이런 이런 제 마음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좀 생각 끝에 이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좀 기분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웃음> 그러나 앞으로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여기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만요 보니까 하여간에 이게 참 무슨 일인지 참 제가 봐도 뭐라 할까 나이는 들어 가지고 주책도 없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 일인지 참 특히 이게 여러분들하고는 정말 아무런 일도 아니고 그저 제 일이고 제 생각이고 제 가슴 아픈 이야기에 불과한 건데 정말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를 짓거려 된것 같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냥 이제 곧 세상을 떠나갈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라고 치부해 버리시고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라고 부디 그렇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간에 이제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